여러분 안녕하세요. 먹비입니다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진짜 리뷰해야 될 제품이 너무 많아요. 미샤가 지금 20일까지 세일이잖아요. 아이라이너 구매를 했고 롬앤도 아이라이너 제가 롬앤은 안 써봤거든요?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아! 제가 써본 것 중에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. 아직 세일이니까 미샤 슈퍼스킨니라이너 딥브라운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정말 얇게 그려지거든요 보세요 지금 벌써 부러졌어 근데 이거는 제 잘못입니다 길게 빼서 쓰시면 안 돼요 완전 짧게 요정도 빼놓고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, 그래서 볼게요 정말 얇게 잘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3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. 엄청 뚜렷하게 잘 그려지죠? 자, 살짝만 더 빼서 꼬리만 좀더 그려볼까요? 그리고 진영 씨가 유튜브에서 요거 제품 써쓰셨을거예요 와인색깔인가 브라운색깔인가 정확히 모르는데 요 제품 미샤에서 나온거 제가 요거는 사서 실제로 써봤거든요. 이게 미샤 팔레트 페인트 라이너라고 해서 저는 지금 브라운 색상을 썼고요 요렇게 붓이랑 같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여기 튜브형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앞부분을 꾹 짜면은 액이 나오거든요. 아, 미셔 세일이니까 구매를 하신다면 이 스키니 마스카라는 대량 구매해놓으셔도 괜찮을라는 제품입니다. 지금까지 먹불이 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